안녕하세요 요즘 정동원님이 서공예에 입학하여 핫한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텐차트에서 실시한 1위 소식입니다 무대에서 퍼포먼스가 뛰어난 남자 트로트 가수 1위에 선정되었는데요 텐차트는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순위 차트를 매겼는데요 무대 퍼포먼스 차트 순위로 설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투표에서 정동원 님이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시다시피 정동원 님은 2월의 싱글 영원을 발매하여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정동원의 부드러운 보이스와 감미로운 음색이 돋보이는 스탠다드 발라드 곡으로 정동원이 팬들을 생각하며 직접 작사 했으며 우주총동원 팬님들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담아 애정어린 감성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돌아가신 우총팬분을 위해 목포까지 방문하여 애틋한 정을 표했기도 합니다. 정동원님의 팬사랑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최근 서공예에 입학하는 부분은 OBS 경인방송과 CBC 뉴스, 스타 뉴스 등에서 크게 다루어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제는 영대 천마홀에서 mg 새마을금고 축하 공연에 참석하여 새마을금고 우대 고객들의 흥을 돋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동원 님이 무대 퍼포먼스 차트 1위에 올랐다니 너무 잘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위는 이찬원 님 3위는 삼촌 장민호 님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현재 텐차트에서는 화이트데이 관련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